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 별 문제 없어요. 음. 어, 상악이 조금 좁긴 한데 의견을 조금 잘한 거 아닌데 음. 역시 혀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코골리를뭐 최근에 시작하겠습니까한뭐 2, 3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젖을 보니까, 목젖이 이렇게 고드름처럼 늘어져 있어요. 아. 그니까, 밤새, 몇십 년을, 이렇게 했더니, 이 목젖과 연구개가 늘어져가지고,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 바이오 가들을 해서, 무흡이 좋아진다. 근데, 코골이 소리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코골이가 그전에는, 들어갈 때 나는 구구이었는데 얘는 숨이 들어갈 때는 소리 없이 잘 들어갔는데, 응. 나갈 때. 막, 그는숨내도잘안리는데 이게 좀 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나갈 때 자꾸 걸린 소리가 나요. 결톡 턱, 턱, 턱, 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늘어진 목젖을 목젖 연구계를 리프팅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 그렇게.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그거를 거기에 적합한 방법을 음. 찾아서 해결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좋죠. 네. 음. 그분은 일단 기도는 확보를 했는데 이제 늘어 이미 그 동안 늘어진 연구계하고 그목적이 늘어지면서 날숨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은 좀 약간의 절제가 <웃음>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어, 어. 그럴 수도 있네요. 그걸 잡기 위해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늘어진 커튼까지 딸려오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음. 이미 늘어진 거는 내렸구나 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